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위양입니다. 오늘 소개한 만년필은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바 매트리스 만년필입니다. 자바 매트리스 만년필은 왜두 번이나, 두 번이나 그 리뷰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이걸 처음 리뷰할 때, 대단히 제가, 요 앞에 제가 그, 뭐라고 하지? 대본을 놔두고 제가 영상을 찍거든요. 하지만 대본에는 확실한 정 모든,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적혀있는 게 아니라, <웃음> 간략하게 만년필에 대한 정보나 그런 것들문 간략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말들은 전부 제가 다 즉석에서 그냥 막 뿌리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대본 실수를 겁나게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립이라든가니비라든가그 다음에 여기 컨버터, 컨버터가 컨버터그 회사가 어딘지들 자연 말했고 그 다음에 비의 성분 비의메타리얼 어 뭐라고 해야되지? 성분? 립의 재질?에 대해서 도 잘못 설명을 했어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차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외관을 먼저 살펴볼게요 외관은 기본적으로 자.. 어, 외관은 기본적으로 일단 스테인리스 재질에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자, 자발한다 메이런이나 자발하기보다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만년필 중에 하 이거를 대본에서 항상 찾기가 힘들어요 대본이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제가 계속 작게 적어 놔가지고 좀 크게 크게 적어 놔야겠다 앞로 어찌되었든 파커의 만년필과 굉장히 유사한.. 파커의 어떤? 벡터 만년필이었나? 그 만년필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네 잠시만요 파커 벡터가 아닐거예요 아마 어찌되었든 아마 그건 전 리뷰에 제대로 설명이 되었을거예요전 리뷰를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어쨌든 파커의 만년필과 굉장히 유사하게 닮았어요 일단 하지만 클립 부분이 이렇게 둥근 모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자바 로그가 박혀있는게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여기 좀더 길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길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외관을 살펴봤고 그랜슨는뭐 저번 리뷰에 한번 한번 질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리뷰에서는 제가 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쳐가면서 리뷰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리뷰의 재질은요. 1등 포인트 닙으로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있어요. 포인트만, 여기 끝부분에 포인트만 확실하게 1등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닙 자체는 슈미트사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닙 자체는 굉장히 분할이 잘 되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정확하게 5대5로 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컨버터가 슈미트에서 나오는 제품이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제 컨버터에는 아무리 살펴봐도 슈미트라는 각인이 안 새겨져 있어요. 이게 잘은 모르겠는데 슈미트 본사에 제가 슈미트 본사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제대로 되는 답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자바 자체적으로 제가 자바에 문의를 해봤는데도 정확한 답변을 안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가격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에서 구해오거나 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 애상,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중국에서 여기 중국에서 그래도 여기 만년필 그간 피카소나 어쨌든 피카소나 윙성이나 이런데를 가끔가다 보다보면 그 여기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국제 규격을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긴 듭니다. 슈미트사는 꽤 안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닙에 대해서도 닙, 닙에 대해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닙이랑 피드 부분은 다 슈미트 사건입니다 슈미트 사건데 자바의그 어느 사이트에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자바 자체 내에서는 요게 슈미트 사는 거 밝히지 않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불만을 표하고 싶어요 솔직히 지, 자기들이 만드는 이거에 만년필에 자부심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닙이라든가 컨버터라든가 키드라는가 대부분의 주요 부품을 대, 대부분 독일 슈미트사에서 수입을 해오는거니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 그렇지만 잡아 사이트 내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슈미트사의 제품이라는게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들 낚어서 그냥, 아, 우리 국산 만들었다, 라고 자랑하고 싶은 건지, 솔직히 말해서, 자바의 매트리스 만년필 자체는, 아니, 자바의 거의 모든 만년필들은, 솔직히 말해서 껍데기만 국산이고, 속 알맹이는 전부 다 독일 슈미트 사거나 아니면 다른 복사거나, 이런, 이런 데서 다 구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국내에서, 국내산 만년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그 한국 바이로트라던가 그런 식의 옛날 만년필 찾는 거고요 어쨌든 조금 서론이 길 조금 바깥으로 많이 썼는데 어 만년필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잘 만들긴 잘 만들었어요 물론 껍데기만 잘 만든 거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만든 만년필이에요 2만 원대 이 정도의 만년필이면 가성비는 좋다고 볼수 있어요 뭐 립도 슈미트 샀고 컨버터도 슈미트 샀으니까 뭐 그럭저럭 무난하게 쓸수 있을 것같고요 그리고 닙 자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닙은 상당히 플렉스 닙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러시고 잘 써지고요. 뭐, 닙이 슈미트 사건이니까, 뭐. 뭐, 여러분도 제 리뷰를 보면서, 어, 블로그나 이런데서 여러, 여러, 다른 리뷰도 보고 찾아보셨을진 모르겠지만, 뭐, 좀 말이 많은 제품이긴 해요. 뭐, 슈미트 사꺼다, 아니면 복사꺼다, 뭐, 슈미트 본사 내에서도, 사이트 내에서도, 딱히 말, 말이 없으니까, 굉장히 말이 많은 제품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어, 닙이라든가, 컴버터는 다 슈미트 사꺼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요거는, 자바라는 껍데기를 쓴 슈미트 사의 만년필이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만 여기서, 파원이는 끝내고요. 영상 즐겁게 봐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